안녕하세요. 검은사막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든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용맹의 땅 사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쉽고 짧게. 하! 메뉴에서 용맹의 땅을 터치하시면 추가된 대사막 UI와 함께 엘리언과 나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엘리언 지역은 기존 용맹의 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대사막, 바로 용맹의 땅 사막인데요. 입장 전투력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용맹의 증표가 아닌 정제수를 소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주간 참가 제한 횟수가 있어서 무한으로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. 획득 가능한 보상에는 에다나주와 감정 아이템 그리고 황실 코끼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기존 용맹의 땅과 마찬가지로 꼭 다른 모험가가 아니더라도 모험가의 허상들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5인 파티로 진행하셔야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적 제압과 관련된 모든 대사막 의뢰들도 용맹의 땅 사막을 진행하면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드리는 에이든의 꿀팁! 대사막 필드에서 높은 전투력을 갖고 있는 적들도 용맹의 땅 사막에서는 낮은 전투력으로 등장해 쉽게 제압이 가능하여 대사막 도감을 수월하게 채울 수 있으며 전투력이 낮아 완료하기 어려운 의뢰들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그외 기타 버프 아이템도 사용하시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죠? 쉽고 짧게 팍! 오늘은 용맹의 땅 사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. 그동안 대사막을 수동으로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 정제수 시간이 많이 쌓이신 모험가님들이 계신다면 꼭 용맹의 땅 사막을 이용해보세요. 그럼 이만 인사드리며 더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일타 강사 CMAD이었습니다. Continue.